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기준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법은 언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나와 있습니다.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부에다 신고를 한 경우나 연차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산정하는 거죠 그때 산정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